예 안녕하세요 김상우 소장입니다 창업통 김상우 소장의 유튜브 상권 현장 교육 예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 금융단지 BIFC몰인데요 야이 BIFC 지상 63층 높이 286미터입니다 2014년에 완공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예 이런 특수 상권인데요. 아 어, 이런 문현동 bifc 옆에는 판매시설 있습니다 특 수상권 과연 1 2 3층 어떻게 영업하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 3층 이 ifc 몰 어떤 아이템 어떤 브랜드가 영업하고 있을까요 인포메이션 보드를 보면, 야, 1층만 지금 21개 매장이 영업 중인데요. 이 중에서 커피집만 15개, 전체 업종의 72%가 커피 카페입니다. 2층에도 커피 카페가 있고요. 야, 3층도 있습니다. 야 전체보면 카페만 22개 인데요. 창업통이 직접 이 인포메이션 보드처럼 영업하는지 어떤 브랜드 어떤 컨셉의 커피가 운영하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보이는 커피, 커피 언니. 야 900원 커피입니다. 선능역에도 있는 브랜드구요. 두번째는 SPC의 던킨도너츠, 전국적으로 7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죠. 예, CJ푸드빌의 뚜레쥬루, 전국적으로 1325개 가맹점이 영업중입니다. 네번째 카페는 카페 051와 그리고 카페 IMT가 다섯번째 커피집 브랜드입니다. 컴포즈커피, 400개 가맹점이 넘고요. 오늘 한 그릇, 이건 무슨 가게일까요? 아메리카노 1,500원 카페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전 카페가 오히려 돋보이네요. 예, 야, 이런 프랜차이즈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 커피, 10% 커피, 예, 엑스테리어, 엑스테리어 돋보입니다. 커피식스 커피, 예, 전국적으로 150개 넘는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고요. 멀리 보이는 카페도 있습니다 칼디 커피 야 홍대에서 오래된 로스트 커피점 야 프랜차이즈를 시작했군요 그리고 안경점을 지나서 또 다른 커피는 야 우리나라 커피 11번째 커피 이곳에 스타벅스 입니다 야 신세계 스타벅스는 전국적으로 1390개 Yeah, 최근에는 DT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건물주들과 동업했었는데 최근에는 전국의 땅주인과 동업하려고 지금 드라이브스루 매장 열심히 오픈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매장, 베러먼데이 서울에서는 잘 보기 눈에 띄지 않았던 브랜드인데요. 부산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13번째 커피집 브랜드는 이디아입니다 2670개, 우리나라 커피 가맹점수 1위입니다. 그 옆에는 더벤커피 415개 가맹점이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매머드커피까지 1층에 15개 커피집 맞습니다. 2층의 매장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야, 2층에도 보이는 건 카페가 첫 번째입니다. 어, 2층 매장은 1층하고 좀 많이 다르군요. 아직 비어있는 공실 많이 있고요. 어, 지금 식사류 아이템. 미 주로 목격되고 있는데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아 중화요리집도 보이고요 아, 점심시간이라서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풍경입니다 스시 로5야 부산산권 특성 때문일까요 초밥 전문점 대형 매장 많은데요 사업성 과연 어떨까요 예 그리고 쭉 들어가 보면요 눈에 띄는 또 다른 식사 아이템 예 밥 수육 역시 직장인 상권 오피스 상권에는 낮엔 밥상 저녁엔 술상 아이템 아닙니까? 부산의 연산 노타리 상권 뭐 서울 테헤란 로마 포스 섬 광화문 마찬가지죠. 낮시간에 식사 손님 저녁에 술상 낫또 덮밥 먹고 싶어요. 야 직장인들이 무슨 식사 메뉴를 고를지 밖에서 열띤 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예그 옆에는 수제 도시락 전문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예 최근에는 배달 아이템으로도 각광인 베트남 쌀국수 있습니다 어우 그 옆에는 문 닫은 커피집 있는데요 임대문이 마음 아픕니다 아 그리고 커피 연구소를 지나서 어, 또 다른 카페 김치찌개집과 또 다른 카페가 보입니다 예. 여기 BIFC몰, 빈정포, 임대가 관리비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1층에 한 15평 매장 알아보니까요. 그냥평수 40평, 전용률 겨우 39%입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50, 관리비 4 9만원이더라고요 2층에 한 실면적 11평 정도는 보증금 1 천에 월세 한 70에서 80, 창업자 입장에서는 월 임차료 대비 예상 수익성, 꼼꼼히 체크하고 점포 결정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매장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 첫 번째 보이는 아이템 집밥입니다. 역시 울엄마 집밥집 그리고 돈가스집 빼놓을 수 없는 스테디셀러 아이템 예, 최근에 명륜진사갈비의이 브랜드로도 지금 돈가스 집이 출시됐는데요. 어? 스시 전문점이 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오, 대형 초밥집인데요. 어, 안타깝습니다. 아, 역시 대형 매장 어렵군요. 등뼈 전문점이 있고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죠. 그 옆에는 모건스테리가 운영하는 놀부 있습니다. 예, 순두부집 보이고요 대정 어, 캘리그라피 사인이 돋보이는데요 전주 비빔밥 냉면 전문점입니다 야, 밖에서 유입력을 높이기 위한 엑스배너 디자인이 관건입니다 임대 매매 야, 이 아이템은 뭐하다가 문을 닫았을까요 초밥 전문점 하다가 문 닫은 가게 그 옆에는 만0 0원 무한리필 고깃집 생선구이집 보이고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커피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토종 순대국 역시 직장인들이 빼놓을 수 없는 스테디셀러 아이템 중에 하나죠 그 옆에는 육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이는데요 어... 임대문이가 붙어져 있습니다 어... 안타깝습니다 역시 육개장집 오픈했다가 문 닫았다고 볼수 있겠죠 3층에서 눈에 보이는 매장이 있습니다 인도요리전문점 봄베이브로이 어, 한교상권에서한번 봤던 브랜드인데요 인도요리 맛집으로 알려진 특특이한 이런 인도요리집 음, 어느정도일까요 가격은 1서9 0 0원에서 12,900원 15,900원 코스요리가 대표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3층 쭉한번 둘러봤는데요 야이 bifc몰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 인구 한 342만 아닙니까 커피집만 보더라도 7만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 커피집 만 4256개가 노출되는데요 이곳에 또 커피집을 오픈해야 될까요? 예 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면 또 다른 보안제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예 연락주시면 은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업통 입장에서 본다면 제발 아이템 결정 전에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상권에 맞는 출전 컨셉 꼭 전문가 집단의 사전 검증 필요하고요 특히 돈 들어가기 전 점포 결정 전에 투자 수익성 분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점 예정 상권에 대한 상권 변수 동향 그리고 기존 창업자들은 어느 정도 영업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수익성 검증을 한 후에 점포 계약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창업통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